소티성형학 회장 코익수입니다 오늘은 필러의 잔류효과에 대해서 너무 걱정을 하시면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다시 한번 이 영상을 찍고 싶습니다 가장 문제가 됐던 그 영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사를 넣었더니 얘가 뭔가 를 이상한 걸막 만들어서 녹여도 녹지 않는다 그러면서 환자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녹이는 주사를 넣고 완전히 원래대로 돌아왔는데도 너무 공포스러운 거예요 난 다섯 번 녹였다 12번 녹였다 제가 20번까지 녹이신 분을 봤습니다 그분의 생각은 주사를 해서 녹였다고 하는데 뭐가 남아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해보면 필러가 들어가면 필러를 감싸는 막이 생기고 거기에 사이로 이렇게 조직들이 자라 들어가면서 필러를 그물망 속에 잡힌 것처럼 이렇게 캡처를 합니다. 캡처를 하고 이것 때문에 어난 싫어 그러면서 필러를 녹이면 안에 얘가 캡처할 게 없잖아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오그라들 쪼그라들면서 그런 공간을 차지했던 게 줄어들고 그 다음에 안에 보니까 내가 감쌀 게 없으니까 점차로 소멸될 겁니다 소멸돼서 서서히 사라지는데 이 생겼던 조직들이 굉장히 큰 양이나 이런 것들은 아니니까 별로 영향은 없지만 얘가 소멸되는 시간이 어느 정도 있을 거예요 보통 저는 한 6개월 정도 봅니다 우리가 막뭐 간단하게 얘기해서 10cc의 필러를 넣는데 었 10cc가 빠져나간 다음에 얘가 몇 cc가 남을 건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1cc는 아니죠 10% 정도 뭐 있을 수는 있습니다 10% 정도가 소멸돼서 원래대로 돌아가는데 한 6개월 걸리고 끝 이게 일반적입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10cc를 넣었는데 이걸 녹였는데 9cc가 남아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나는 이거 녹지도 않고 난 미칠 것 같아 그러면서 녹여주사 놔주세요 한, 거기에 또 편승한 의사선생님이 한번두번세번 스무 번, 두 번, 세번 네, 20번. 이게 지금까지 현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냥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특히 다크서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세요 여기다 많은 양의 필러 시술을 했으니까 다크서클 필러 시술은 뭐 제가 가, 가르친 것도 많기 때문에 저도 책임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필러가 오랫동안 잔류효과가 남아있다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중에 하나가 이런 이런 압력을 안 받는 부분 그러니까 압력을 받는 부분은 팔자 앞턱 이렇게 모양 코 모양을 이렇게 딱 세워야 되는 부분은 압력을 받는 부분 여기 이마 관자놀이 볼 이런 부분들은 압력을 안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오래 갑니다 보통 어 1년간은 필부 넣었다는데 나는 5년 넘었는데 아직도 있어. 어, 당연합니다. 있습니다. 필러가 압력에 꽉 눌려가지고, 이런데 꽉 눌려가지고 이것을 이기면서 밀어 올리는 데는 흡수될 그 압박을 많이 받지만, 이렇게 물렁한 조직들, 이런 데서는 흡수될 압력, 압박을 안 받기 때문에 상당 기간 그 형태를 유지하면서 남아있습니다. 그것봐라 1년간 되는데 5년 남아있으면 이게 자가조직이 마구 생성돼서 10cc 넣는데 9cc 남아있는 9cc에 자가조직이 생겨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럴 때녹이는주사를 넣으면 쭉 줄어들면서 없어집니다 5년이 지나든 6년이 지나든 부풀어 있는 조직은 녹이는주사로 상당히 줄어듭니다 잔류효과도 거의 아주 미약할 정도로 남아있을 정도로 밖에 없어요 녹이신 분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나는 녹이기 전에 분명히 안 그랬다 나는 되게 이그눈 밑이 예뻤는데 여기 부분에 놓고 그걸 녹였더니 이렇게 축 처지면서 이상해졌다 5년 동안 늙으셨잖아요왜 그러세요 나이 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괜찮으셨는데 왜 맞으셨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백번 양보를 해도 그렇게 해서 나이가 5년 동안 지났으면 어느 정도 변화는 있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또다시 시술을 하시면 됩니다. 왜 그거를 갖다가 필러 때문에 모든 것이 일어나고 뭐난 괴롭고 그걸 녹이는 주사로 해결해야 되고 이런 건 아닙니다. 그냥 어 그런 이상한 생각에서 벗어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그렇게까지 필러가 뭐뭐 뭐 난리를 치면서 막 그 암덩어리처럼 막 뭔가를 만들던 내일 능력조차 없습니다. 그 친구는. 그 친구를 그냥 놓아주시고요. 일단 녹이면 거의 다 사라지고 잠깐 6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 나머지 감싸던 막이 녹는 시간이 어느 정도 필요하지만 거의 다 소멸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냥 편안하게 생각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